경매에 올라온 거를 제가 개설하게 됐고요. 위에 삼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있죠. 제 거는 바로 요거. 요 모델이에요. 딴딴 딴. 안녕하세요. 고하! 고군입니다. 오늘, 아, 주말 새벽인데, 오늘 밖에 시간이 안 돼서, 제가 요거, 새로 또 수입한 바이킹을 가지러 왔어요. 지난번 수입했던 롬이랑 같은 모델이고, 이번에 색깔만 이제 요 화이트 톤이에요. 운 좋게 또 경매에 올라온 거를 제가 개설하게 됐고요 오늘 요 새벽에 지금 새벽 5시인데 제가 가지러 왔습니다 모양은 이제 같은 연식이라 이것도 67년도 모델이고 바이킹이에요 어 저희 지금 핫한 모델인 롬이랑 같은 디자인이고 이렇게 외관은 동일하게 생겼고 이것도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내부는 네 리뉴얼을 전차주분께서 한번 작업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민트 색상으로 싹 한번 칠을 하셨더라고요. 근데 뭐 어차피 어 여기는 조금 뭐 손을 한번 볼 예정이고요. 음악 듣는 걸 좋아하셨는지 이렇게 카오디오랑 이렇게 스피커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히타도 뭐 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아, 아 이런식으로 어, 오디오 작업까지 하셨고 여기는 뭐 화장실이겠죠 응,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옷장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됐지? 망가졌네 이거 응, 맞췄다 희한하네 이렇게 닫을 수 있게끔 되어있네 요거는 냉장고 고 선반 이렇게 되어있고 뭐 형태는 상당히 좋아요 키도 이렇게 되어있고 키는 내가 가지고 가야지 의자 이런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. 픽업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먼저 도착했던 모델인데 에리바 여기에 삼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있죠. 제 거는 바로 요거. 요 모델이에요. 저번에 처음에 갖고 왔을 때 화이트 어 그냥 흰색이었는데 도색을 맡겨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싹 예쁘게 어 도색을 해 놨구요 이렇게 약간 오렌지톤 네 투톤으로 이렇게 도색을 했습니다 내부는 지금 위에 루프 천을 지금 조금 수선을 하려고 이제 영국 현지에 맡겨놨어요.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, 어 지금 바이킹을 먼저 리스토어 작업을 할 거고, 에리바는 뭐 내부 상태가 뭐 상당히 좋아서 요거는 크게 손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전기 작업 정도만 가볍게 하고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요것도, 어 진행 상황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바이킹 먼저 작업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피곤하네요. 자, 캠핑장에 갖고 가서 봐요. 로아.